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안 가는 거 봐. 다안 가는 거 봐. 안 가는 거 봐! 오저쪽가보다저쪽가보다다안 가는 거 봐! 오이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쪽이다. 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아이! 아 밀지 말라니까! 저저닭닭 닭 저거 세칸 뒤에서 따라가야지. 오. Nope. 아, 안돼 와, 내 앞에 뭐야? 와, 진짜 머리가 커서... 아, 아... 아... 대기 대 아... 아... 다가 아... 잠시만요. 너 이리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 아, 아무나 잡아, 지나가는 놈, 아무나 붙잡아, 아, 못 잡았어, 아, 저놈 잡어, 너, 너, 너 이리 와, 너, 아, 아, 씨, 아, 아,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씨, 너 이리 와, 이리 와, 내 꼬리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안돼 안돼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임마아아왜날 잡힌거래 내가 아닌데 가자 황금비둘기 알을 지켜라. 황금비둘기 알을 지켜라. 아아야 내가 가져갈게. 얘부터 막아봐. 야아어딜 야. 야. 가져가? 아아어딜 야! 야. 가져가? 어딜 가져가? 어디 가져가? 어딜 가져가? 어딜 가져가? 와씨알 뺏겼어. 와 던지는 거 뭐야? 던지는 거 미쳤어. 아 씨가 안 나? 아씨, 아우씨, 아 이것들이 왜다 여기 와서 난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어디로 올라와 어어어! 오, 오, 오. 야야야 우리 점점 없어져! 이거 칩 지키라고! 얘들아 칩 지켜! 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웃음> 아니 왜 다.. 왜다 우리집에 와서 달려! 아니! 어, 파랑을 막. <웃음> 야, 이거 이대로 몰리면 큰일 나. 야, 안 돼. 우리 티코 밀어. 야. 봐봐. 야, 이거 우리 틱도 밀어야 돼. 야, 이거 치겠다. 야, 치겠다. 이거 치겠다. 야, 야, 야, 야. 야. 치겠다 치겠다. 어 나이스. <웃음> 안돼 안돼. 야 나이스. <웃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오늘 <웃음> 위에는 아무도 안 한다 이거지?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간다! <웃음> 들어갔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아씨 아! 어 아, 됐다 아씨 아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아부딪히지 말라고 왜 옆에서 날이야 아, 안 돼, 아씨 보라색 누가 다 없앴어, 돼, 지루로 가니 응? 응? 응? 응? 응? 아! 아,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가자. 나 빨리 가서 방해 좀 해야겠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야 이거 우리팀이 지겠어야야 야, 이거 우리팀 지겠어 이거 좀 밀어봐 야! 야! 야! 오래된 찌겠다고! 야! 씨! 이것들. 야! 오래된 거! 야! 오래된 거. 거 보내줘! 빨간색 오래된 거 보내줘! 야! 야! 씨 아! 씨! 아니, 오래된 다 어디가 있어! 올림 우리 우리. 아니 올림픽 우리 뭐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냐 자기 제자리에서만 움직여도 되잖아요 놔이씨! 놔이씨! 왜 잡고 난리야 오세요, 오세요. 같이 죽고 싶으십니까? 아, 님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했잖아요. 가까이 오나 안 오나, 그거 보다가 죽었잖아.